안녕하세요. 블랙형입니다. 오늘 저 영상은 저번주에 올린 영상하고 같은데요. 우리 초보 미용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수 있게 한번더 제가 설명할까 합니다. 잘 보시고 한 번씩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아셨죠? 밑에 라인 같은 경우는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3밀 m 끼시고요. 그래도 나는 블랙형을 거를 보면서 조금 더 늘어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3밀 m 빼고 탭 없이 자르셔도 됩니다. 네, 일단 그래도 탭을 끼시고 하세요. 클일 납니다. 네, 일단 초보 명사분들은 탭을 좀 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위에 빛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위로 잘 쳐주시고요. 그 라인적으로 푹 들어가지 않게 눌러치는 게 아니라 약간 일자로 치긴 하는데 슥슥 올리면서 늘 제가 자르듯이 한 번씩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늘 자르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. 천천히 하셔요 저는 좀 어느 정도 된 사람이니까 하는 거고 우리 초보명사분들은 조금씩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귀라인적인 거랑 그랜나루 어, 라인하고 이 부분도 어, 라인 정리하면서 밑에 라인을 싹싹 긁어주세요. 네, 뒷머리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탭을 3mm 끼셔가지고요. 최대한 어, 두피에 이렇게 밀착한 상태에서 쭉쭉 밀어주시면 되고요.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네, 일단 위에 부분 같은 경우도 빗과 이렇게 클리퍼로 또 정리를 다 같이 하면서 올라가야 돼요. 일단 올리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밑에 라인 같은 경우도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밑에 이렇게 좀 튀어나왔나 안 나왔나 한번 보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 같은 경우도 있어요. 두 상의 차이에 있는데 그 부분을 3mm, 4mm 어느 정도 선에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살짝 최대한 뒤로 밀, 밀어놓고 어, 탭을 끼시지, 끼고 난 후에 약간 최대한 길게 치셔가지고 쭉쭉 밀어보세요. 이렇게 그러면 어, 지금 두상의 어떤 굴곡 때문에 나온 이런, 어, 스크래치 같이 생긴 이렇게 좀 머리카락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, 어, 커버되는 게 보일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메꿔주시는 게 보일 거예요. 그리고 뒷머리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mm, 4mm, 어, 3mm냐 4mm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, 어, 탭이 3mm가 있고, 4mm가 있고, 뭐 6mm가 있고 해요. 근데 저는 3, 4mm 정도로 해서 이렇게 바싹 친다고 생각을 해요. 좀 눌러 치시면 돼요. 그러면 밑에 라인이 좀 깨끗하게 쳐지시니까 그렇게 쳐 주면 되고요. 어두 번째 영상 뭐 똑같아요. 지금 같은 경우는 반복 영상이에요. 이거를 계속 보시다 보면 음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초보 명사분들이 볼때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반복 영상을 보게 되면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요번 주는 어,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요 반복 영상입니다. 그 저번 주랑 이번 주잘 이렇게 시청 한번 해주시고요. 네잘 보시고 좀 따라하시고요. 그리고 기존에 가발 갖다 놓고 어, 두피 이렇게 닿는 데 있어서 좀 아프지 않게 미는 방법도 잘잘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. 제가 어, 손목이나 손에 이렇게 힘을 좀 빼고 하는 거랑 빗과 클리퍼를 만지는 거랑 빛을 좀 어떻게 잡아서 파지법,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한번잘 따라해 보시고요. 어, 제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,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고, 이렇게 잘 봐주시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다음 주에 또 뵐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초보 미용사, 화이팅! 블랙형. <웃음> 구독. 구독. 구독. <웃음> 좋아요. 좋아요. <웃음> 알림 설정. 꾹! <웃음> <웃음>